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네, 머리카락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이마 지방이식을 하거나 이마 필러를 하셨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됐다. 그러니까 지방이식도 생착하고 나서 시간이 필요하고, 필러도 이제 어느 정도 흡수되고 이제 안착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 그 시간이 지났으면 괜찮습니다. 지방이식은 의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시간을 보기는 하지만 최소 2, 3개월 정도는 생착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뭐더 길게 6개월, 1년 보는 선생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생착이 된 지방이식이라면 모발이식하고는 전혀 이제 생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많이들 지방이식을 하고 모발이식을 바로 하시거나 어, 아니면 모발이식 하자마자 지방이식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물어보신 거면 같은 부위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직이 생착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어떤 환경이 있는데, 같은 곳에 이제 모발 이식도 하고 지방 이식도 하면은 이, 얘네들을 생착시키기 위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어, 동시에 하시는 거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필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법뭐 지방 이식하고 준해서 어, 얘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바로 필러를 넣자마자 이식을 하게 되면 거기는 어떤 영양분을 저희가 먹고 살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필러가 안착이 되면 다 이제 조직하고 융화돼서 살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식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직후에 같은 부위는 안 된다 모발이식한 부위하고 한 1, 2cm 이상 떨어진 부분에 지방이식을 한다 피로를 맞는다는 그렇게 말리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하셔도 크게 무방한 것 같지만 가능하면 그래도 모발이식을 하고 모발 생착하는 가장 중요한 4일 그리고 2차로 중요한 2주 이 정도 기간을 두면 더욱 좋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휴가를 받은 김에 한 번에 어, 끝내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렇게 잘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시간을 많이 두실 수 없으면 시술 부위에 간격을 두고 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면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 보형물도 그. 그러니까 늦자마자 수술하는 건안 되고 이마 보형물 자체는 조금 위험 요소기는 합니다 왜냐면 하 이식할 때 저희가 구멍을 만들고 이식을 하는데 그게 관통을 해서 보형물하고 만약에 통하게 된다면 보형물은 감염에 되게 취약해요 우리가 가슴 보형물, 코 보형물, 이마 보형물 이런 어떤 자기 조직이 아닌 거를 이식하는 거는 감염에 되게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균에 노출이 되면 바로 빼야 돼요 염증을 컨트롤할 수 능력이 없습니다 지방이식 같은 건 염증이 생겨도 자기가 이제 어느 떻게어 정도 심하게 되지 않는 이상 자기가 치유를 하는데 보형물 같은 거는 치유할 수가 없죠 이게 외부 물질이니까 그래서 염증 같은 게 생겼을 때 우리가 뭐 가슴 구축이 일어나거나 코 구축이 일어나는 게 그런 보형물 구축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방이식이나 필러보다 사실 보형물은 좀더위험합니 환자분들한테 항상 염증이 생기면 보형물을 빼셔야 될 수도 있어요 모발이식을 하다가 어, 혹시나 전에 해놓으신 이마 보형물에 저희가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 감염을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긴 적은 없지만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반드시 예, 말씀드리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방이식, 이마 필러 그리고 모발이식에 대해서 예, 알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